아, 근데, 정글, 정글에서 차원 여행자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되나? 정글 차원 여행자가? 아이 하이. 또 여기서 같이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웃음> 좋아, 파티의 연산이니까, 아, 이번 판 초능력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마음 편히 다니겠습니다.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디, 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빨라보여. 못 따라잡겠어, 막.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네네. 네, 네 잠깐만요. 네네. 네, 왜요? 그, 그 그대로 있어봐요. 왜왜왜 네, 네, 네, 네. 왜? 왜요? 왜? 어? 어? <웃음>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 19번님 아냐? 야 <웃음> 이거 19번님이잖아. 뭐야 이게? 이거 이번님을 19번님이 어? 살았는데 이번 저보고 그 동전 떨어지는 곳에 멈춰봐요 멈춰봐요 하고 무슨 일이야 이게? 이번님이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다리가 떨어졌거든 아니 근데 왜 살았어? 아니 근데 왜 살아있지? 아니 잠깐만, 2번님 2번님 살았는데요? 살았어요? 네, 떨어지는 네. 아, 네. <웃음> 거 봤는데, 나도? 뭔가요? <웃음> <웃음> 저 모은 거 아니고요. 근데 14번님까지... 아... <웃음> 아 그럼 죽기 바로 전에 14번님이 19번님 쏠고 종쳐가지고 살았나 보다 떨어지기 맞아. 바로 바로 바로 대박. 지옥 가기 바로 전에 이걸 살려 위사네 위사 14번님 마주친 사람 출연을 해볼까요? 내가 볼때 19번님 같아 19번님 같은데요? 19번님이 저보고 다리 위로 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다리 쪽에서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다 뭐지 이러고 구경하고 개는. 있었거든 <웃음> 야, 일단 겉뛰하죠 이거 19번님 확실히 파티 맞는 것 같아 14번님 그래 파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어 <웃음> 아닌가? 잡아, 아닌가? 몰랐어 잡아몰랐까아 14번님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14번님 몰랐구나 우리 파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 파티 잡았고요 차원여행자가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볼 수가 있네 그쳐나 여기까지 볼수 있잖아 여기서 지금 사보하고 있는 이이오이 이 누구야 아니네 미션이네 미션한다 저거 사보자리이면서도 미션 자리여가지고 아 여기구나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열려고 앞으로 없잖아.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그렇지이번님 아까 죽을 뻔했는데 이번님이 확실히 올인 아니지 앞으로 맞아요? 가봐도 돼요? 아안 가세요 제가 밀어드릴까요? 밀어드릴게요 어우 두명 죽었다 뭐야 두명 죽었다고? 어, 잠깐, 두명 죽었다고? 어, 장이사 장이사 장이사 장이사 장이사인가? 아 잠깐만 저체가 영행... 하나밖에 없는데 왜두 명이 죽어 장이사 조사했어요? 아저 눌러 눌러 그럼 눌러 조사했어요 눌. 너 지금이 모르잖아요 저는 뭔지 파티가 살아있잖아 잠깐만, 이번 님 파티 파티가 살아있는데요. 아, 19번님이 파티가 좋습니다. 아니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어디냐면요 훈련장에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썰고선 대기실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대기실 쪽이 14번님이 지금 그 바로 밑에 계시던데요 아, 14번님 대기실 쪽에 있었나요? 네 그러면 14번님이 거의 거의 95%인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시체를 희생해지단쪽 해가지고 훈련장으로 발견했거든요 그럼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대기실 쪽밖에 없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뱀 잡고 있었는데 만약 14번님이 대기실 쪽에 있었다? 그럼 14번님이거나 아니면 대기실이랑 훈련실 훈련장 사이에 있는 복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복도에 있을 확률보다는 14번님일 확률이 좀더 높죠 근데 네, 저할 할, 말이 있는데 그 영매사거든요 영매사인데 아까 거기 떨어진 다리 근데 그때는 시체가 하나 죽었다 떴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리를 건너니까 시체가 세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금 죽은 거라서 14분 님 알아도 네, 죽은 지 정말 얼마 안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 저도 보고 봤었기 때문에 그, 자경단 생각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보안관이거든요? 무릎표 보안관인데 네네, 네. 자경단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잘 죽였다는 걸1 9번 음. 그래서 전 여기까지 직업 공개했고 그러면 은 자경단이 나와주실 수 네. 있나요? 없네 없는데? 처음에 14번 님이 파티 걸린 이유가 같은 오리가 걸어준 것 같아요. 음, 음, 네. 거 같아요. 저분이 근데 19번 님 선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19번 님이 파티가 아니야. 송골매라 아니라 송골. 송골배라고? 아, 그런데 송골백인데. 어, 어 송골뱅인거 같아. 보험 가는데. 2번 님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 마지막에 아, 잠가 파티가 2번 님 누구누구 만났어요? 누군 사람 소토커. 누구누구 만났어? 14번 스토커다 만났어요. 다 만났다고? 13번 스토가 13번 소토. 아, 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파티가 남아있잖아. 파티 남아있어. 파티 남아있으면 2번님이랑 만난 사람 알면 되는데? 2번님 누구 사람? 진짜 다 만났어. 진짜 다 만났어. 다 만났다고? 일단, 일단 오케이. 네. 종을 한번 쳐볼까? 지금 파티 건거 같거든? 만난 사람 4명 중에 파티가 있을 것 같거든요? 3번 파티 같아요.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파티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6번님 죽었네요? 잠깐만 돌 깔려 죽으신 거 아닐까 싶어요 혹시 돌에 깔려 죽었나요? 6번님? 아까 누구 지나갔었는데 돌에 없었어 돌에 없 제가 그말좀 해도 될까요? 이거 123번님 같이 있는 거 보고 제가 나왔는데 6번님이 왼쪽으로 갔고그 종을때 죽어 계시거든요 돌 깔려 죽었고 아니면 누가 썰해진 것 같아요 2 1번님 말하는 왼쪽이 왕의 방 쪽이에요? 왕의 방, 보울방그 사이? 네네, 저랑 크로스하고 가셨는데 어, 거기를 2번, 3번이 올라갔었는데 보셨나요, 6번? 아니요 5번님 혹시 또 하실 얘기 있나요? 아니요, 딱히 요좀 전까지 살아 계셨던 것만 그러면 은 종치기 바로 얼마 전에 죽은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에 깔린 거 같지는 않은 어... 게 제가 2번, 3번님이 돌쪽 가는 거 보고선 종치로 내려온 거거든요 돌에 깔렸으면 2번, 3번님 봤었어야 되고 그럼 21번님이랑 5번님 둘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자경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14번님 초반에 의심하다가 썰러 갈려 했는데 또 킬라테 해가지고 저분 오리안님의 성골이 의심하거든 근데 이게 그 다른 정보를 떠나서 6, 21번님이 만약에 6번님을 분수랑 왕의 방 사이에서 본게 맞다면 은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타이밍에 2번, 3번, 1번은 안 돼요 1번은 종쳤고 2번, 3번은 도, 돌 때문에 못 지나갔고 그럼 그 입장에서 5번, 21번님밖에 안 되는데 21번님이 5번님을 의심을 안 하거든요 아예? 나는 여기서 무조건 한명 달아야 된다고 봐. 우리 둘이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5번님 혹시 정보 같은 거줄수 있나요? 하필 저 계속 혼자 다녀가지고요 이게 근데 아마 위쪽 동선에서 죽은 건 확실해요 표 몰아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 음. 그리고 저는 초반에 14번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저 소신투표 가겠습니다 난 5번 같은데 네. 5번님 찍어봐요 표 몰아야 돼! 3번님 표 몰아야 돼! 21번님 찍어어요 21번 찍어요 이게 안 끝난다고? 아... 이게 안 끝난다고 5번님 혹시 지금 뭐예요? 저좀잘날려줄래 오리구나 아... 오리인 거 같은데? 이거 이거 해야 돼 공물 받치기 해야 돼 어.. 종보다 공물이 더 빨라가지고 한명 죽었겠는데 이타이밍에 죽더라도 요 근처에서 죽으면 됨아 5번 님이구나 오! 살았다! 오! 어휴.. 살았다.. 음.. 파티를 못건게 아쉽네 5번 님이 죽어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더망쳤습니다이1번님 죄송한데 사과하기도 된다고 버리셨네 어, 오리 맞아요? 아 오리 맞아요? 오리가 둘이 있거왔더라고요예 마지막에 저한 명도 못 죽였어요 아 까비 아 근데 방금 전 투표 때못 따랐으면은 그냥 오리 승 났을 뻔 했어요 와와나 소름 돋았어 진짜 아 다행이다 마지막에 <웃음> 끝!